네, 영국. 어, 어, 이거 내 친구야. 어, 진짜? 어, 영국 형님 어, 어. 내 친구야. 어, 진짜? 어. 영국 나와주세요. 런던! 안녕하세요. 런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와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영국에 정착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. 한국을 떠난 그긴 시간 동안 잊혀져가는 많은 추억이 있지만, 그래도 가장 지워지지 않는 것은 소중한 친구와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친구같은 대한민국 화이팅! 화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어, 선생님 혹시 지금 뒤에 동이 트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? 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영국입니다 영국 지금 하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, 운 나은 세상을 위하여 긍정한 기회장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어 이거 내 친구야 어 진짜? 어 영국에 있는 내친구어진짜요어 어. 음. 저의 식구들하고 다 주시가 아, 왔어요 겁니다. 감동이 있네요. 어, 예. 동창이 영국에 있는, 아, 이름 생각났어. 문희. <웃음> 아, 아. 어, 너무 반갑고요. 아,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, 예. 음. 여보세요? 김혜경인데요?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반가워. 아유, 어떻게, 너 거기서 봤니? 내가 너를. 정말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, 뒤에서, 그, 틀란데, 한 번에 통 알아봐서 네. 나도 그게 참 희한하다고 막 그러는 게. 야 어우, 너무 <웃음> 반갑다 문희야 그나나 어떻게 잘 지내? 어. 잘 지내지. 진짜. 너무 특이한거 같아 문희야 어. 그치? 그치? 우리 학교 맞아. 졸업한 지가 37살은 30... 됐 그치? 어. 그치? 어. 아, 네. 어. 우리 학교 다닐 그래. 때까지. 이렇게 써놨던 거 기억해? 음. 그럼 기억하지 우리 커다란 게게이 거기 지날 때마다 우리가 피식피식 음. 웃었잖아 <웃음> 맞아 맞아 그 어린 마음에 <웃음> 요즘에는 피아노 치고 그럴 시간 없지 음, 아 너무, 너 너무. 피아노도 잘 쳤는데 두번장 됐었잖아 음. 나 기억 그럼, 너무 잘하지 <웃음> 너무 그때도 되게 이렇게 점잖했던 거 같아 내가? <웃음> 그렇지! 되게 덩덩코 안되는 여본데 <웃음> 어 이렇게 통화가 됐으니까 너한테 맞아,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얘 예. 그래 그래 해줘봐 사실 그때는 이제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우와. 그랬는데 어 나중에라도 만나게 되면 어. 이제 너무 고마웠다고 아유 양수 <웃음> 아, 나 그때 생각하면 지금 또 눈물 난다. 아, 그래, 문이야. 우리 늙었러니까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서서, 아, 눈물이 많아져야. 에이, 또 만나자. 어, 만나자. 그럼, 그럼, 그럼, 그럼. 아, 근데, 응. 근데 카메라 잘봤더라 너. 할수 있어. <웃음> 너도 이쯤들아, 문이야. 새해 복 많이 받고. 어, 어 우리 너무. 우리 어디든지 간에 어. 우리 잘 살고 어. 우리 또 좋은 모습 어. 좀 보자. 고마워. 그 말이 수줍어 자랑 나와 말을 못해서 미안 생각 못했지만 너의 소중한 말도 있어 나를 믿어 너에게 간다 상대인 그대로야 그 노래 불러 사랑 세레나게 약속한 그날처럼 내 k a n Tina, c h o d 한사람 있 m 면 e r e 밖에 없어 아직 내 Sara, d a 선레님이 그 혹시 못떠내주겠지만 너만 기억할 게그 처음 그 느낌 오래도로 너에게 간다 설레님 그대로야 한그 노래 불러 사랑을 세레나게 내 속에 자리 잡은 늘 뜨던 영화 같은 사람 너에게 간다 설레인 그대는 사랑 세레나게 내 속에 자리 잡은 언제 까지화